나이 오 왔는데, 이거 지생 a m t 가라 a 집 하나 아닌데 o s <웃음> <웃음> 야. d i 분 a 자 b u I don't know what 하 was. I don't k a t I w d o n a t I w d o n a t I w d o 하 a t I w d 조금이 칩마다 다 달라가지고 포릭 갑자기 중국인이 이나롤더아니 더듬 더나 더듬 더나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<웃음> 대좀대구쭈고착꾸라는 축구, 행동. 아, 예, 쭈꾸. 아, 예, 두두 아, 아, 예, 쭈꾸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